체중 가운데 숫자가 0이 되었다. 살이 빠지긴 하네. 다이어트 식단은 완벽히 적응된 상태다. 편집하고 있는데 저게 또 먹고 싶네. 유연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. 접히는 스마트폰처럼 가죽이 얇아져야 완전히 접힐 것 같다. 산소 운동도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. 가볍게 때리는데도 주먹이 쓸려서 아프다. 바보같이 또 저렇게 치고 있네 주먹에 살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자세가 안좋아 팔꿈치에 무리가 온다 시험 목으로 하냐. 내 뱃살엔 터치 기능이 있었다. 자세가 망가지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오고 있다. 영상을 보고 공부 좀 해야겠다.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되어간다. 뭐 운동은 안하고 처먹기만 한게반 이상이고 운동을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었지만 몸에서 가벼움이 느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.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. 근데 이건 진짜 개맛 없다. 언젠간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날이 와도 이건 악으로 다 먹고 끝낸다. Yeah,